연 2,500% 고리 불법 대부업 조폭 세고랑 제주경찰청 대부업법 위반 매명 검거 서민대상 고리로 업대부당익챙겨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2,500%를 넘는 고리로 불법 대부업을 벌이던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.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고 연리 연리 2 0 0 0 이상의 불법 대부업을 하며 유흥업소 종업원, 음식배달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, 대부업법 위반, 로이 32, B30, C31, 시등 사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. A씨 등 3명은 서기보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서나라 후배 사이로 2015년부터 관내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부법대 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7명을 상대로 1회 100만원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빌려줬다. 이 과정에서 선이자로 원금의 10%를 공제한 후1 0일마다연 400% 이자를 받아 10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 C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3명을 상대로 최대 3천만 원을 빌려주며 연5 6개월 400% 이자를 받아 1억 2 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. 이들 외에도 일반인인 D 38. 시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서귀포시 지역 식당 업주와 택배 출장 속 운영자 등명세 사업자 5명을 상대로 2015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연이자율 303월 결이 1,576%를 적용해 이자 명목으로만 1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. 김영원 기자 k 러앳 행커킬보 컴